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기간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입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서 얘기하는 1개월 이상 근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경우를 1개월 이상 근로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등의 경우를 1개월 이상 근로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1개월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도 1개월 이상 근로로 본다는 겁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더라도 다음 달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1개월 이상 근로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한달 미만 근로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 후에 예를 들어 4월 8일 하루를 더 근무한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로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살펴보면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달 미만 근로로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 후에 8월 25일에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로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 기준 중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로라는 것은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리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준 중에서도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근로월 소득의 전체 합산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진 일평균 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일수에 곱하여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최초 근로일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을 근로하고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을 근로한 다음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을 근로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최초 근로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2월 23일까지는 총 8일 미만 7일 근로로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속근로월의 소득의 전체 합산한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1월에 대한 소득액 126만4천원 더하기 2월에 대한 소득액 158만원을 전체 근로일수인 9일로 나누고 최초근로일로부터 한달간의 근로일수인 7일을 곱하여 월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월소득금액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일용지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인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로일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